확실히 이제 13년 동안 의료사고 없이 이제 수술이 항상 이루어졌던 병원이라서 안정적으로 끝났었고요 원장님이 수술을 잘 해주셔서 붓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붓기 케어를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해주셔서 붓기가 굉장히 빨리 빠진 편에 속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좀 많이 기뻐요 기쁘고 이제 비대증이 사라져서 사진도 많이 찍고, 조금 예전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페이스라인의 명성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제가 몸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태희 원장님, 이진수 원장님, 이신정 원장님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페이스라인 사랑합니다.